안녕하세요 이지승입니다 자 이번에 알려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전편에서는 온라인 강의를 촬영할 수 있는 그런 캡처 방법 등을 알려드렸었는데요 이번 강의에서는 캡처한 영상들을 편집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아무리 영상을 캡처를 했다고 해도 편집을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영상 길이도 굉장히 길어지고 그리고 지루해지기 때문인데요 내 강의를 조금 더 세련되게 만들어 줄수 있는 그런 편집 방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릴 겁니다 어려운 프로그램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너무 어렵게 하면 또 힘들잖아요 그래서 쉬운 프로그램으로 알려드릴 테니까 같이 한번 해봤으면 좋겠고요 또한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영상 편집이라는 게 쉬우면 쉽지만 또 어려우면 또 어려워요 그래서 이 영상 편집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최대한 이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영상 편집 방법 알려드릴게요 네 일단 영상 편집하는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야 하는데요 네이버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게 되면 여기 아래쪽에 카테고리가 있어요 카테고리 아래쪽으로 가면 동영상이라고 있는데 동영상 편집이라고 있죠 자 여기로 가시면 다양한 편집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는데요 곰믹스, 배믹스, 뭐 어드비 프리미어 프로, 뭐 곰믹스 프로, 반디컷, 파워비 디렉터, 베가스 프로까지 정말 다양한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곰믹스 배믹스 다 좋은데요 여러 가지 좀 복잡하거나 여러 가지 설치해야 될 것들도 많고요 강의를 만드시는 분들 중에서는 이런 것들을 되게 복잡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제일 많이 쓰기 좋은 것이 여기에는 검색은 안되지만 여러분들이 검색하시면 윈도우 무비메이커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윈도우 무비메이커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를 하시면 이런 모양이 뜰 겁니다 다른 프로그램들도 다 좋은데요 저는 이 무비메이커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제일 기본으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다양하게 쓰시면 좋지만 저는 이 프로그램 을 위주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캡처한 영상을 가지고 와 볼게요 자, 윈도우 무비메이커에서 여기 비디오 및 사진 추가라고 있죠? 이것을 통해서 영상을 가지고 올게요 자, 제가 영상을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제가 캡처한이 영상은 1분 27초짜리 영상이네요 그리고 한번 봐 볼게요 자 마지막으로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바로 확대 축소라고 하는 기능입니다 자잘 들으셨나요? 지금 현재 여기 아래쪽에 있는 이 음파 파형을 기준으로 해서 제 목소리가 나왔죠 자 이것을 보고서 아이 영상이 이런 형태로 이루어져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가장 먼저 파악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내가 원하는 부분을 이동시켜서 아 어느 부분까지가 어느 부분이고 이 부분은 잘라주는 게 좋겠다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겠죠 일단 저는 앞에 있는 비어있는 부분 있죠 이 부분을 삭제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자 이것을 오른쪽으로 이동시켜서 한이 정도까지 이동을 시켜줬죠 그리고, 동영상 도구 편집을 들어가시면, 여기에, 분할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. 분할. 자, 이 분할 버튼을 눌러주셔도 되고요. 아니면, 키보드에 있는 M을 눌러주시면, 이렇게두 개의 영상으로 잘리게 됩니다. 그래서, 왼쪽에 있는 이 영상을, 딜리트 키 눌러주시면, 잘라지는 거예요. 그럼 한번 볼까요? 자, 마지막으로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. 자, 어떠신가요? 처음 부분은 없어지고, 바로 제가 말하는 부분으로 나오게 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이런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부분을 잘라 주실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 또 한번 보여드릴게요 나는 만약에 여기에서부터 이 사이까지 자르고 싶다라고 하시면 여기에서 M 누르시고 또 여기에서 M을 누르신 다음에 필요 없는 부분을 삭제해 주시면 되는 거죠 딜드기.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까지 삭제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두 개로 이렇게 나눠진 것을 볼수 있죠 필연적으로 어쩔 수 없이 내가 m g 가난 부분이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난이 부분이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분명히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오른쪽 아래로 확대를 해서 더 상세하게 잘라주면 시 됩니다 M 또 이렇게 M을 눌러서 잘라줄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하나의 영상을 컷 편집이라고 하는 걸 해봤어요 강의 영상이나 모든 영상에 있어서는 컷 편집이라고 하는 것이 꼭 필요한데요 이렇게 하나하나 컷 편집을 하시고 그리고 또 다른 영상을 하나 가지고 와 볼게요 자 이렇게 가장 먼저 잘랐던 영상이 앞에 있고요 그리고 뒤에 새롭게 집어넣은 영상도 있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볼게요 확대 축소라고 하는 것을 눌러볼게요 자 일단 캡처 프로그램을 검색해야 되는데요 어떠신가요? 자 이렇게 두 개의 영상이 하나의 영상으로 연결되어서 나오는 것을 볼수 있는데요 여기서도 내가 만약에 필요 없는 부분을 이렇게 M 또 M을 눌러서 딜리트 키 삭제를 누르면 이렇게 두 개의 영상이 잘린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나는 이 영상과 이 영상 사이에 새로운 영상을 집어넣고 싶다 라고 하시면 이것을 이동시켜서 놓기만 하면 연결이 되는 거죠 보이시나요 왼쪽에 그쵸 자 이런 방식으로 내가 넣고 싶은 영상 여러가지를 섞어서 집어 넣을 수 있게끔 되어주는 것이 무비메이커를 통해서 컷 편집이라고 하는 것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강의 영상을 조금 더 자연스럽고 그리고 좀더 세련되게 만들어 줄수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컷 편집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하나 할수 있는데요 이 무비메이커라고 하는 프로그램은 뭐 자막을 넣거나 아니면 로고를 집어넣거나 하는 거는 조금 힘들어요 사실 왜냐면 하 이게 전문적인 영상 편집 프로그램이 아니다 보니까 기능적으로 굉장히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뮤비 메이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너무 많은 걸 바라면 안될것 같아요 그래서 꼭컷 편집 위주로만 한다는 라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자, 여기에 있는 이것을 저장하시려면 요 왼쪽 상단에 파일로 가시면 동영상 저장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동영상 저장에서 고해상도 디스플레이용으로 저장을 눌러 주시면 되는데요 여기에서 파일 형식을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해주실 수 있는데 mpeg4 파일은 mp4 파일이라는 뜻이고요 여기에는 윈도우 미디어 비디오 파일은 wmv 파일이라고 하는 영상 파일입니다 이두 가지 중에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편하게 MP4 파일로 하는 편이에요. 자, MP4 파일로 누르고 저장을 누르시면 영상 하나가 뚝딱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. 자, 어떤가요? 이렇게 무비메이커라고 하는 프로그램으로 제가 컷 편집을 하는 걸 알려 드렸는데요. 저는 사실 이거 말고 프리미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쓰고 있습니다 어,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다양하게 자막도 넣고 효과도 집어넣고 있는데요 제가 영상 강의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프리미어로 강의 영상을 제작할 수 있는 방법은 제가 추후에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지스상, 이지쌤이었고요 온라인 강의 영상 만들기는 다음 편에도 이어집니다 이지쌤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요 그럼 안녕